조직, 기관, 기관계,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이제 개체거든요 동물은 음.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 조 어, 조직, 조직계, 기관개체예요 그래서 동물한테는 기관계가 있고 대신 조직계가 없고요 식물한테는 조직계가 있고 대신 기관계가 없어요 어, 그럼요. 그, 이게 어떤 예냐면 예를 들어서 음, 그 세포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단백질 세포, 이렇게 단백질 세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또 모여서 이렇게 심장 이런 걸 만들고, 음. 심장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호흡계를 만들고, 호흡계가 이제 사람, 개체... 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음. 동물의 조직이죠. 네, 아, 그리고 이 조직에서요. 동물에는 뭐였지? 조직이 많안데 근육 조직이 있고, 당연히 신경 조직, 그리고 결합 조직 이런 게 있고요. 식물한테는 그... 시, 연구 조직이 있고, 또 뭐였지? 분열조직인가? 그런 게 있어요 네그렇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포 있잖아요 네. 세포가 얘가 제일 큰게핵이고핵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꼴꼴한 거 얘가 소포체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골지체라고 네. 이게 골지체고 네. 그리고 제 바깥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고 네. 그리고 이렇 이런 동그라미들을 리보솜이라고 그러고 얘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요. 네. 음. 일단은 미토콘드리아는 그 그냥 우리가 세포, 우리가 호흡하는데 세포 호흡하는데 또지고 그리고 핵은 이제 DNA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리보솜이 이 DNA 유전 정보 저장 이 핵이 저장해요. 이걸 음. 따라서 단백질 합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하면 소포체가 운반을 해줘요 다른 형태로. 음. 그러면 이제 골질체가 어, 그, 단백질과 지질로 막을 쌓아놨다가 아, 막을 쌓아서 분비해줘 그렇군요. 분비했다가 세포 밖으로 나가서, 단백질에 어? 나가서, 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식물, 식물은 어떻게냐면, 어, 얘는 하나 더그래요얘 지금 제가 그린 게 세포막이고, 하나 더 그릴게요. 네. 그리고 얘는 바뀌는 거 세포벽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엽록체 잘찾아는데 이게 첫 세계. 어, 괜찮았지. 미토콘드리아. 이게 미토콘드리아는 그 네. 타어요미토콘드리아 네. 동물하고 싶어. 음.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핵, 세포, 세포막, 소포체, 골지체 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